국서 세상 편한 복장으로 우정 여행 즐기는 트와이스 제위엑스나이언 넥스모모.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이퀄 트와이스가 태국 야시장에 주몰했다. 지난 24일 트와이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잉샵 타일랜드. 야시장 너무 재밌었다. 영상도 나중에 올리겠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태국 야시장을 찾은 트와이스의 멤버 조이, 나연, 모모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들은 무대 의상과는 상반된 편안한 복장을 하고 태국의 화려한 밤거리를 거닐었다. 푹 눌러 쓴 모자와 마스크도 가리지 못하는 멤버들의 눈부신 미모가 시선을 강탈했다. 쥐이, 나은, 모모는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인증 사진을 남기고 거리 음식을 먹는 등 자유롭게 태국야 시장을 즐겼다. 편안한 복장으로 남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트와이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트와이스가 공개한 사진을 접한 팬들은 많이 가렸는데도 비주얼은 여전하구나. 앞으로도 해외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러 다녔으면 좋겠다. 등의 열띤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룹 트와이스는 현재 4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인세일랜드 야시장 너무 재밌었다. 영상도 나중에 올리겠어. 언제나 포카리 트와이스의 트윗스터그램 님의 공유 게시물 님. 2019 2월 5시 12분 오전 pst.